이건 얼마씩이에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2월 17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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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빨라봐야 3개월이 는게3개월도 아니면 이제 아무튼 아예 안걱히고 불량 확보에 돌리려면 5개월까지도 오르고 3개월에서 5개월 혹히 16미짜리 11만원 11만원 얼마나 4만원? 4만원 돈이는 4만 필요에 어, 4만 2만원 2만원 은유중은 비사라라고 하는데 네. 제일 필요도 그온건데 필요에 5만원 필요에 5만원 어, 무 5만 어, 예쁘다 핵? 만원은더싼거같요데9비세에서만원 벌까? 근 사이즈가 엄청 중요이데 제일 작은 거는 원원9만원이0 어, 0원9 0원9 0원 900원 9 0원9 0원9 9 0원9 0 0 0원 1만원만원 네, 다음 찾은 곳은 비육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요거 이제 작은 금태인데 요거 그냥 가성비적으로 다 먹을만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문어 요건 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치가자미가 요새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농어 이렇게 선농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횟감도 가능한 농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요런 것들 좀 있었고 새끼다랑어는 이제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털게가 한참 그 들어왔었는데 요새 조금 뜸하네요 그리고 작년만큼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베르디 대게로 바뀌면서 조금 가격이 내려왔고요 자, 이거는 일본산 가리비인데 상당히 큽니다 돌문어는 가격이 특별하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한2 7 0 0 0원선요 정도 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게소 같은 경우도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가자미가 있는데 어요렇게도 상태가 좀 좋은 것들이 있고 이제 전복치가 좀 보였어요 어, 보통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괴돌아치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붕장어가 있는데 요건 키로에 1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산 감성돔도 좀 보였는데 이건 그씨알이꽤큰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거는 일본산 능성어입니다. 이제 뒤에 또 이게 국산 능성어 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제 일본산이 국산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놀래미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꽤 되고요. 이건 자연산 돌돔이에요. 키로짜리 1.5키로 넘어가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방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찍어발이에요 경매하면서도 많이 죽고 뭐 그랬대요 상태가 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여기 이제 한길통상은 노도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시세정보가 매일 올라오거든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도록 할게요 연어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키로 23,000원 여전히 계속 비싼 편이고요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시 비치품목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단새우가 오늘 좀꽤 많이 나왔어요 가격 괜찮았고 청어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이제 동해 쪽에서 이제 물건이 어저께는 없었고 오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돌문얼거 사이즈가 좋은데 가격대가 좀 있죠 이제 강도다리 요새 좀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능성어인데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크죠 이건 이제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돌가자미, 이제 봄철 되니까 이렇게 가자미류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산 농어도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참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완도강어도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국산 능성어예요. 크기가 좀 작습니다. 보통 1kg에서 1.5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흑점줄 전갱이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한 2kg 선, 한이 정도 보이고, 괴돌아치, 네, 전복집은 가격이 항상 이건 조금 비싼 편이에요. 네, 제주강어도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숭어, 이제 거제숭어가 좀 냄새가 좀덜 나고, 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가숭어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고요. 자 C6번 오복상회로 왔고요 네, 참돔이나 광어 같은 경우는 다른 점포랑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보통 천원, 이천원 차이가 서로 날수 있으니까 그런 거 비교해 가시면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능성어 이건 일본산이요 사이즈가 딱 봐도 커 보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산 양식 능성어입니다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 1kg에서 1.5kg 사사이라고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주산 광어예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제 방어도 이제 일본산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어는 이제 다른 데와 가격이 비슷비슷한 편이고요. 단새우 오늘 가격 전체적으로 한 35,000원 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이 죽었다면은 거의 거의 다뭐 7, 0만 죽었다고 해. 왜죽었 이게... 모르겠네. 저번에 전기걸려가지고 죽는데 이번 빵은 어때요? 이게, 이게 아무튼. 기본 화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이 광어 같은 경우는 제주산이 됐던 만도산이 됐던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이제 3kg짜리 대농어 기준으로 해서 22,000원 선 내려온 이후로 계속해서 그 가격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좀 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키족의 관자 영상을 올렸죠. 바로 여기서 구입을 한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어, 오늘 그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은 대게 같은 경우는 2.3톤 킹크랩은 3.5톤 이렇게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물량이 조금 들어온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한 7만원 선그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대게 같은 경우는 베르디 대게가 들어오면서 좀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만원 선 최고가 이 정도 나왔고요 이 베르디 대게 같은 경우는 이 다리살은 수율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 장이 좀 맛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먹어보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리살도 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킹크랩 선어예요. 만구 19,000원짜리인데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만져 보시고 상태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돼요 얼마, 4마이만로 이건 이그럼이오 3만 원아만원 2만 5천 원 네. 다음은 소매점 쪽으로 와서 먼저 믿음 m 산으 k 왔고요 만 믿음수산에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기는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해요 단 전화로 재고 여부는 꼭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다가능하고요 제로페이 수산대전도 사용이 가능해요 네, 블루킹크랩 요거 이제 키로에 63,000원, 그래서 한 9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털개는 올해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게, 요거 이제 베르디 대게가 들어와서 좀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신 시월드로 왔고요. 여기에도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해요.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믿음 어, 추생이랑 마찬가지로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하지만 또 재고 여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일반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 퀵 모두 다 됩니다. 아, 제로페이수산 대전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선언대 제 k 로 4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사실 이렇게 만져봐도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잘 보고 어, 고르시기 바랍니다. 베르디대게이거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좀 살이 통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지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털게는 여기도 비싸죠 그리고 이제 레드, 이제 레드는 한동안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있는 재고들만 소진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전복 전문점이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합니다. 보통 9시 반 정도 문을 닫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복시세는 한꺼번에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경매장 쪽으로 와서 폐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전복 11미짜리인데 키로 33,000원 어, 이렇게 되고 새조개가 정말 비싸요. 5키로 12만원이니까 지난주보다도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굴은 가격이 조금 소폭 내리긴 했는데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또 이제 해삼도 가격 괜찮고요. 또 여기 이제 모시조개나 이제 동죽 같은 게 있는데, 동죽은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5만동이는 여전히 가격이 이제 비싼 편이고요. 네, 멍게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저렴한 그런 해물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홍합, 백생합, 저렴한 폐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꼬막도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마 쪽에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피조개는 가격이 조금 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15번 초이스산으로 왔고요. 이제한 마리 1,750g짜리 물건는데 어제 어장 르게 오늘은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이게 세 마리가 한짜에 지금 16만 5 0원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4마리 5kg에서 지금 절반 남은 거예요. 요거는 두 마리가 한짜에 지금 8만 8만. 아마 오늘 제일 저렴한 게 이제 5마리 5kg 한 마리 1,000g짜리 물건이 제일 저렴한데. 여거 이제 한 짝이 지금, 지금 16만원. 얘는 어제랑 가격이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B급 3마리짜리. 요거 한 짝이 지금 9만 5천원. 요거는 이제 800g짜리 3마리인데 요거 한 짝이 지금 8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700g짜리 7마리예요 요거 한 짝이 지금 16만원. 요거 8마리가 이제 600g짜리. 요런 걸한 짝이 지금 15만원. 네마리만 있는 거는 한 짝이 이러면은 7만 5천원. 이거 어, 이제 400g 좀 넘는 사이즈 물건이 있는데 여기 한짝이 지금 10만원 남아버요 대삼치는 마지막 두 마리 남았는데 요거는 필로에 지금 1만천원 구멍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3마리가 한짝이 지금 4만 5천원 없어요. 뭐, 풍부 너무 비싸가지고 8마리가 한짝이 지금 아무거나 3만 5천원 오늘은 다리가 조금 적혔어요 이게 한 마리가 3만 5천원 이거 어, 지금 20마리 이런거 한짝이 지금 아무거나 7만원 가람이가 오늘은 좀 괜찮네요 여기 8마리가 한짝이지만 15,000원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리라고? 찾은 곳은 74번 영남 영남아기입니다 2만원 자남해거 횟감과 청어 이것도 2만원 자연산 자도다리 2만원짜리 저 이제 깔아놔야 되는데 요거는 15,000원 예, 새우가 오늘 엄청 좋아요 3만 0천원 반값이 2만원 백조기 남해 생물우럭 3만원 예, 간이 없는데, 간이 없는데도 아구 값이 엄청 비싸네. 35,000원, 40,000원. 예. 자, 홍어에요. 서울 거예요. 25,000원. 마리에. 예, 요거는 2만원. 자연산농어, 15,000원. 마리에. 예, 마리에. 이거는 조아서 샀어. 우리가. 어. 요거, 보리굴비, 대짜. 요거 대짜인데, 요거 55,000원, 그냥. 네, 활어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 소매점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회 떠주는 점포들이 있어요. 여기서 막혀서 손질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